자, 오른손 르가토 테크닉은 귀향을 선생님께 기고 드랍하면서 살짝 손목을 밀어야 돼요. 선생님 손 보이시죠? 요렇게 밀어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소리가 훨씬 더이쁘게 들려요. 알았어요? 자, 다시 한번더 앞에 것만 일단 한번 해보세요. 제일 첫 번째 마디만.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 마디만 선생님대로 드랍하면서 바로 자, 연결해 주셔야 돼요. 자, 가장 중요한 거는 You have to hold this one until you play the next note. 그 다음 음을 칠 때까지 이전음을 꼭 누르고 있어야 돼요.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자 치고 칠 때까지 얘가 붙어 있어야 돼요. 건반을 그리고 떼고 떼고 하나씩 하나씩 움직여야 돼요. 얘 치고 얘를 치기 전에 1번이 들면 안 돼요. 이번을 치기 전에 1번이 들면은 절대 안 돼요. That's not right. 그래서 치고 누르고 나서 쳐야 돼요. 들어야 돼요. 알았죠? Drop. 이런 모션으로. 알았어요? 지금 피아노 뚜껑 닫고 한번 해보세요. 자, 피아노 뚜껑 닫고 아니면 피아노 뚜껑 없는 사람, t h a 그냥 어디 평평한 데다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. 피아노. 아니면 안 되면 선생님처럼 손 위에서 이렇게 해보세요. 이런 모양으로. 이렇게 하나씩. 하 o p p i 하듯이 하면 안 돼요? Don't hop. You have to go smoothly connected, like this, got it? 그래서 lift it up, drop 어, 그리고 가장 맨 마지막의 음은 첫 번째 음은 drop하고 마지막 음은 치면서 바로 손목을 들어주셔야 돼요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이렇게 쳐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만 치는 게 아니고 소리를 이쁘게 만드는 연습을 해야 돼요